오호오오오호호 우리도 물론 호박가루가 들어가겠죠 호박죽? 오 그러네 호박 들어갔네 이게 이거 이제 땅콩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 맛있겠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야. <맛 wages> 이렇게 해서, 얼음과, 근데 여기 호박이 또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. 호박을 조금 넣어서, 이렇게. 오. 이거, 이거 메뉴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?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벌쩍 뜨였어요. 오. 휴전선 <목소리도> 아, 넘으면 안 된다. 나 <웃음> 휴전선. 아, 맛있죠. 와 대단하다. 그니까한떡으로랐어좀 아, 먹고. 음. 음. 음. 오, 음. 그래 얼음이 그냥 얼음이야, 근데 오호가젊미네 호박과 이 안고 네, 네. 그리고 파가이 설라고 어마어마하 근데 이게 나다블떨어 시키는 분나